아, 이거 어쩌지? 아, 이걸 어쩐담? 음, 음. 연매님, 대체 여기서 뭐하세요 아, 나 지금, 물량동이로 낙법해서 내려갈지, 아니면 그냥 걸어, 돌아서 내려갈지 고민 중. 안니 이거, 뭐 아... 시간 아깝게 돌아가면 어떡해요? 저 보세요. 제가 어? 물낙법 잘하거든요? 어, 진짜? 어, 그냥 이렇게, 에이, 에이, 어?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뭐야, 룽다 완전 고수네? 그럼 나도, 으! 아아자 아. 여매님 완전 <웃음> <웃음> <웃음> 아 뭐야 린다 이거 완전 잘하네 제가 또 생존 왕이거든요 생존 왕 오. A few moments later 아 이거 큰일났네 왜 뚫었어요 여매님 아 위에다 집질려다가 양동이 없어서 못 내려가는데 이거 물 갖고 안 되는데 어 아, 이건 양동이 없어도 내려갈 수 있어요 어떡해. 침대 보이시죠? 응 어. 침대로 낙법을 하면 내려갈 수 있거든요? 어? 어떻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엣 에 어! 이렇게 어이 어, 렇게 저... 하시면 이렇게 내려올수 있어요 오 어, 뭐야 침대 낙법? 그렇죠 나도 해본다 아 잡. 아 아이 진짜 여미님 아. 너무 없다 신나 아이 릉다 완전 생존왕이네 이거. 오씨. The next day. 오늘도 릉다랑 마인크래프트 야생해야지. 릉다용. 진짜 여맨이는 야생 너무 못해서 막그 같이 하기 싫다니깐쿠꾸로 뺑빵. 음. 음. 야. 어? 어, 여여여맨이너내 욱했냐? 내가 좀 낙본 못하면 안 되냐? 음, 낙본 못하겠어, 솔직히. 안 되는데. 니가 음. 그렇게 생존을 잘한단 말야? 이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준비한 게 있거든. 이걸 쉽는데. 생존한다면 내가 너한테 형님이라고 부를게. 아 쉽지. 만약에 니가 만약 생존 못하면 나도 형님이라고 불러. 알겠어? 그래. 그래. 그래. 따라와. A few minutes later. 야구름다 어? 네가 그렇게 야생에서 생존을 잘한다면서? 어? 아니 당연하지, 내가 생존왕이거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너 SCP 096라고 이 알아? 좌다 보면은 쫓아오는 개? 있잖아, 그 얼굴 보면 쫓아오는 애 부끄럼쟁이. 음. 음 얘를 피해서 도망가봐. 어? 오. 어, 오. 어. 어 뭐야 안 쫓아오는데? 어? 이제 도망가야될걸? 어. 도망쳐! 자 과연 얘를 피해서 네가 생존할 수 있을까? 빨리 도망가야될걸 빨리 에이 올라가면은 쟤도 못 따라올거야 릉가야 <웃음> 어어 그러면은 너 물납법 잘하잖아 아이 위에서 생존해봐 그럼 자 이번엔 여기서 한번 피해봐 어, 자 오케이, 오케이. 뭐 다른 방법도 있으면 뭐해도되고자 니가 과연 얘를 어, 피해서 도망칠 수 있을까? 봤다 봤다 봤다 봤다 도망친다 에잇 도망... 이건 쉽지 버튼 <웃음> 네, 납법한번 해주고 오 그러면은 어이번에 아,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정도면 096도 못 쫓아올걸 못 쫓아올 것 같은데 어. 진짜? 어, 진짜 못 쫓아오나? 어, 뭐야? 어, 공구륙이막 땅을 파는데 너 잡으러 땅 파는 것 같다. <웃음> 어? 공구륙 지금 급하게 땅 파고 있어. <웃음> 공구륙도 내가 생존 환인걸 인정하는 건가? 어, 공구야, 공구, 어? 야, 공구 <웃음> 좀... 내려왔잖아. 음, 도망쳐. 아!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어? 어? 하하! <웃음> 어? 어? 어? 생존할 어, 둘 어, 다! 어, 아, 아! 아... 생존 못했어. 야, 릉다이 생존 못하겠지? 방법 있어, 너? 방법 있으면 말해. 그때 또그 도전 받아줄 테니까. y 데이즈 레이터. 야, 릉다. 어디 가는 건데? 아, 여맨님 쫓아와보세요. 제가 열심히 맞는 게 있다고요. 죽으면 확실히 생존할 수 있어? 아이 SCP는 껌이죠 이제. 음 이거 어, 형님이라고 부를 준비해야겠는데 생존할 수 있을까 과연? <웃음> 어, 뭐야? <웃음> 야 보이시죠? <웃음> 제가 야 힘들게 꺼놨다고요. 롤로코스 만들어놨네. 어, 알았어, 그럼 그렇죠? 이번에는 생존할 수 있다는 거지. 자 SCP 한번 이제 얼굴 보고. <웃음> 갈게요 출발 출발한. 일로 와고. 어 봤다 봤다 봤다. 나 도망쳐 에이, 도망쳐. <웃음> 아 과연 능단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자 scp가 뭐, 또, 또, 와 scp 날라가는 거 봐! 어? 어? 또 어. 뭐지? 도도도망쳐어 scp가 <웃음> 와 뭐야? 어? 어 뭐야? 뭐 물도 헤엄쳐. 어 뭐야! 뭐, 릉다를 막 급하게 그 찾고있어! <웃음> 릉다야! 이거 저를 못찾는데요 어, 어, 이제? SCP가 아무래도 너를 못찾는거 같다? <웃음> 아, 진짜 이제 생존하는건가? 형님이랑 불러야되는건가? 이제 나도 에스... 생존왕이라는 아, 빨리 찾으세요! SCP님! 어디 숨어있는거야? 어? 저기있나? <웃음> 급하게 찾는 중, scp군 오, 어, scp가 여기까지 왔잖아! 어! 어디, 어, 어디, 도, 어디 도망쳐! 어디, 어디 오! 뭐야? 오! <웃음> 어, 도망쳐! 야, 카투도 소용없는 모양인데?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 못 찾는다, 못 찾는다 이거 룽다 생존하는 건가요? 연맨님 형님이라고 부를 준비나 하세요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 이거 어쩔 수 없나보다 아이고 <웃음> 아니요 <웃음> 야 룽더야 네 이번엔 왜 평지 맵으로 오라고 한 거야? 아 이번에는 제가 SACP 제대로 한번 도망쳐보려고 준비한 게 있어요 뒤에를 보세요 야 <웃음> 헬기를 준비했거든요. 이건 진짜 사기 아니냐? 이거 마인크래프트 생존 왕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헬기잖아. 에? 아니, 이것도 마인크래프트 내에 있는 거잖아. 요 <웃음>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 헬기 있다고 도망간다는 거지. 네. 자, 한번 도망쳐봐. 생존해봐. 오케이, 오케이. 어, 됐다. 맞다, 맞다. 에이, 도망쳐. 에이 <웃음> <아이세. 웃음> 정도면은, 096도 못 쫓아오겠지. 에에 응. 어... 쫓을것 같기도 하고 진짜? 어? 뭐 온다 못든다못 쫓아오는데? 우와! 어? 어? 우와! 아! 우와! <웃음> 야 이게 된다고? 도망칠 거야 이번엔 진짜 멀리 가봐 멀리 멀리 못뭐 쫓아오겠지? 으 아! 우와! 아와 정확하게 내려 꽂았어 <웃음> 와 대단하다 야 a 가야 니가 진거 같은데 네.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니가 생존 못할것 같은데 뭐 다른 방법 있어? 다음 later, 3 days later, 3 days later, 3 days later, 3 days later, 3 days l a t 이 r 3 days later, 3이 a y s later, 준비해 왔어 l a t 해 r 3 days later, 아니 이게 헬기보다 더빠르더라고요 타보니까 타봐 타봐 타봐 그럼 타봐 보여드릴게요 타봐. <웃음> 이 정도면 공구력도 충분히 피할수 있겠죠? 야 진짜 피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엔? <웃음> 와 자동차 소리부터 달라 와 진짜 빠르다 이건 공구력 못 쫓아오겠는데? 어어 봤다 봤다 봤다 아이 못 쫓아온다 이거는 오케오케 잠깐 멈춰봐 와 그러면은 확실히 한번 해볼게 이제 네자 소환할게 자 얼굴 보고 어어 봤다 어, 봤다 출발 어, 좀 도망갈게요 아 공구력이 이거 갈피를 못 잡을 것 같은데? 어 공구력이 놓쳤나봐 어 쫓아간다 어 쫓아가긴 하는데? 뭐 쫓아갔네 <웃음> 어, 뭐 쫓아오는데요 맨님 <웃음> 와... 그 세상에서 제일 빠른 차는 못쫓아가나 보네 이거면... <웃음> 아 너무 빨라서 약 올리기 가능해 봐봐 피하기? 아 피하기 피하기? <웃음> 피하기? 피하기? 못 잡쥬? 약 오르쥬? 야고르쥬와 진짜 빨라 이차 어쨌든 오늘 생존왕 구릉다 형님 모셔봤습니다 <웃음> 등다야 니가 이긴거 같다 와 봐봐 네, 너무 빨라서 이거네. 너무 빨라서 얘가 바보가 됐어 봐봐 어? 아 도대체 어딨지 하고 어? 바보가 된 모습 어내 내 뒤에 있는데? 어내 뒤에 뭔가 어? 와얘 바보 됐어 너무 빠른걸 봐가지고 <웃음> 자기보다 빠른 걸 처음 봤을 거야. 오, 난 바보다 이러고 있는데? <웃음> <웃음> 하여튼 오늘 부렁다형님 모셔봤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